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리 디즈니에서 구입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음.. 옛날 같았으면은 굿즈들을 한가득 사가지고 가방에꽉 차게 해갖고 오고 막 그랬을텐데 이번에는 일하러 갔기 때문에 배낭만 메고 갔어요 너무너무너 아쉽게도 굿즈들을 그렇게 많이 사오진 못했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가볍고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만 데리고 왔어요 네, 일단은 파리에는 스튜디오랑 랜드 파크가 있는데 파크에서 사온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이 머리띠죠 수많은 머리띠들 중에 짠 그걸 위해 <웃음> 왜? <웃음> 야, 개뿔도 안 샀는데, 이거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산건다 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 모자를 사고 싶었어. 원래는 그렇 플루토 모자랑 구피 모자 그 중에서 사고 싶었는데, 뭐, 왕만한 이 대갈스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막. 어, 여기, 나 이런 거 쓰고 싶어, 이런 거. 나 구피. 어무안 맞아. <웃음> 그나마 제일 미키스럽고 클래식한 이두 개를 구입해서 하나씩 쓰고 다녔습니다. 택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쓰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미니메우스 해서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의 디즈니랜드를 다 가봤거든요. 미국 빼고, 갔다 오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때 갔을 때는 별로 별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항상 후회했던 아이템. 그 아이템이 뭐냐? 바로, 짜자잔! 뭐야? <웃음> 자석. 아... <웃음> 자석입니다, 여러분. 막상 가면은 다른게 더 눈에 들어오고 다른게 더 예뻐보이니까는 자석에는 눈이 절대로 안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오고 나면은 아씨짜 자석 사올걸 하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자석을 꼭 사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석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파리밖에 없어 파리를 시작으로 다시 한 바퀴 돌면서 하나씩 사올 겁니다 디즈니랜드 가면은 많은 자석들과 열쇠고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리라고 써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에펠 이게 페리스 이렇게 들어있고 미키미니 꼭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석 별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자석이에요 그냥 실리콘 자석 6, 7천원 그 정도 하는 가격에 구입해왔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눈물의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또 파리를 간다고 해서 제가 핀트레이딩을 그동안 다니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으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핀트레이딩을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집에 있는 웬만한 아끼는 핀들을 다 몽땅 싸그리 들고 간거지 가방 안쪽에 잘 넣어놨는데 글쎄 그 가방을 도둑맞으면서 저의 모든 핀들이 호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다 날라가버렸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타터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일단 디즐랜드에는 핀 트레이딩 문화라고 해가지고 방문객이랑 캐스트 멤버들과 가지고 있는 핀을 교환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방문객이랑 잘 안하고 주로 캐스터 그 직원들 직원들이랑 하게 된답니다 목걸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핀 가방 같은 거 있어요 그 메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가서 씹으 해야 되는 거야 핀좀 보여달라고 c a 이 I 씹으렁 씹으렁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짠 저는 미키 여기는 카드지갑 티켓 같은 거 넣는 지갑이고 티켓 하나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건 없어 이거 그냥 싼 마에 그냥 흔하게 흔한 동대문 그 재질이야 일단 도널드 도 같이 들어있었고요 구피 이렇게 같이 들어있었고요 키와 미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피를 트레이딩을 하고 싶었어요 슈퍼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핀트레이딩이 정지가 되어있어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핀만 덜렁덜렁 사고 왔답니다 네 그리고 좀 비싼 핀또 이렇게 아까랑 똑같네? 쓰인게? 어머 나 이거 몰랐어 똑같네? 치면 데일로만 바뀌었을 뿐이네? 돌려먹기 하는구나 디자인을 핀트레이딩 용은 여기 안에 보시면 핀트레이딩이라고 써있어요 이 용만 이제 핀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싸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얘도 똑같이 뒤에 핀 트레이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싸 제일 싸네요 딱 싸게 생겼지 디테일도 개뿔 없고. 유왕이면이싼 애들을 이렇게 비싼 거 갖고 있는 캐스터들과 바꾸면 아주 <웃음> 양아치다 <웃음> 그리고 그 간혹 가다가 히든핀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구입할 수 있는 핀은 아니고 캐스터들만 갖고 있는 그 핀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즌별로 이렇게 바뀌는 히든핀이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히든핀을 찾아서 그 히든핀을 겟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애들이에요. 집에 제가 안 데리고 간 애들이 몇개 있거든요. 알린, 이제 도쿄 디즈니 거고, 한 마리 더 있어. 요 기다려봐. 내가 손이 두 개니까 지금. 예. 이렇서세 마리가 앨리스와 모자장수. 피노키오 고양이죠? 피노키오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게 아니라, 이게 마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미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냥, 생각보다 되게 허술해요 그래가지고 피노키아를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저건 따로 보관하고 얘로 다 바꿔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미키 약간 핀 모양 핀 모양인데 그냥 핀이에요 왕만한 미키 엠블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웃음> 뭘까요 하나 둘짠 <웃음>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고 뒤에 에펠탑이 안에 있죠 그리고 밑에 페 a r i 이렇게 써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짠! 친구들이 이중으로 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근데 뭔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너무나 예쁘게 남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물 점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나중에 다 증발하는 거 아니야? 졸기탱글이 끝이에요 여러분 <웃음> 그거는 뭐? 아, 그거는 스튜디오잖아. 소소합니다. 일단 디즈니랜드는 요정도지만 요즘 여러분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파는 아이들은 좀 대박적인 아이들. 이만해. 이만한 아이들 몇개 있어. 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삐까뚱시 채널에는 브이로그가 올라갈 겁니다. 그 브이로그 보시고 과연 제가 뭘 샀을까? 하면서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웃음>